소개부터요 안녕하세요 킹존드래곤엑스 미드 윤혜현입니다 i t video. You have a condition. You have a condition. You have a c o n 으면 좋겠다 n You have a condition. You have a condition. You h a v 이 <웃음> 제가 썸머에서 좀 많이 지면서 라인전도 많이 지면서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제갈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그 선수 우리 애들도 저한테 좀 이거 잘한다 뭐 잘한다 뭐, 자신감을 최대한 키워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코치 감독님들도 자기 쉬는 시간 빼, 빼면서도 저랑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알려주시고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결이 되지 않았,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블랑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예전부터 저번 시즌부터 솔로 랭크에서 모스트1위였고좀 자신 있는 챔피언이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자신감도 붙으면서 나 나도 이거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꺼냈었고 일단 오늘 1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살러스 기도했고 웬만하면 킬각이 잘안 나온 안 나와요. 그래서 감전이나 콩콩이든지뭐될순 있는데 어차피 키가 그렇게 못 잡을 거돈 돈을 빨리 띄어서 내템 코어 템을 더 빨리 올리자 그런 마인드로 도벽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레드도 저를 이제 잘 믿어 주 믿어 주고 일단 저도 이제 그레이밖에 믿음을 주는 만큼 저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뭐어 저도 저희 최근 연습 경기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준비한 대로만 잘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것도 멘탈적으로나 일단 게임이 워낙에 길어지니까 5세트까지 갈 수도 있고 <웃음> 멘탈적으로나 그런 게 경험이 좀 있어야지 더 좋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웃음> 담원 분들도 담원 선수들도 다 충분히 잘하고 저희도,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잘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세도 그렇고 최대한 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번에 그 어제 이틀 전에 MVP 때 인터뷰 때도 한번 말했었는데, 사실 서머 때막 하면서 자신이 좀 없었어요. 왜냐면은 좀하좀 뭐, 좀 자신이 없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코치님이나 선수들도 감독님들도 옆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왔 다독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꺼내, 이제야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웃음> 상대가 쇼메이커님이신데 일단 쇼메이커님도 엄청 잘하시고 근데 상대보다는 일단 상대가 누구든 일단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면 은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분도 엄청 좋고 나 원래 게임 이기면 은 항상 다 기분 좋은 건 맞고 이제 로드컵도 이제 한 발짝 남았고 이제 그한 발짝 잘갈수 있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꼭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단 써머부터 라인전 약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자신감이 있고 더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